차량 색상이랑 약간의 이제 분위기 톤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저 전면 키친이 이제 슬라이드가 되고 어 전기 옵션이 조금 더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, 안녕하세요 고분입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스타렉스 제거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어 그게 어뭐 바로 판매가 됐어요 바로 이제 구매자 분이 나타나셔서 제가 판매를 해서 제가 지금 또 하나 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고, 어, 그거에 조금 버금 가게 조금 가격 대비 괜찮은 스타렉스를 오늘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어, 저희 이제 같은 공장에서 제작을 한 거고, 요거는 이제 키로스가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거보다 훨씬 더 좋고, 연식도 조금 더 괜찮은데, 이제 일단 색상은 이렇게 실버. 색상이에요 외관은 어, 제가 만들었던 거랑은 이제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차이가 나긴 하죠. 그래도 얘도 자동문이 되어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펙은 좀 차이가 있어요. 스펙은 이제 이게 좀더 조금 더 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앞에 이제 키친 부분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돼요. 어, 주행하고 정박했을 때좀 차이가 이런 식으로. 운행을 할 때는 요걸 땡겨서 뒤에 이제 운전석이랑 보조석 시트가 뒤로 젖혀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어 이제 정박해서 차박을 할 때는 다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밀어서 공간을 넓게 쓰실 수 있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수전 이렇게 되어 있고 청수 오수가 20리터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108리터짜리 투도어짜리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엠보싱 그 다음에 운전석이랑 보조석도 이렇게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불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를 침상부분은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랑 이제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. 음, TV 벽걸이 TV가 하나 들어가 있고 24인치가 그리고 무시동 히터랑 이제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더제 거보다는 고사양이에요. 요거는 전기는 동일하게 요 호면부가 되어 있고. 어차피 요거는 다새차예요 차량, 중고 차량만, 베이스 차량만 중고라고 보시면 되고, 뒤에 전기는 이제 다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인산철 300A, 그 다음에, 인버터 3kg, 그리고, 주행 충전기가 60A에, 한전 충전기가 50A. 어, 요렇게 해서 뭐한 2박 3일은 충분히 캠핑을 하실 수 있는, 스펙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트도 이런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앞에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해서 침대 부분을 이제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패널 부분 보면은 이렇게 천정등 이렇게 두 개가 켜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드등 이렇게 무드등을 켜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국산 무시도히터그 다음에 12V USB 220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단은 뭐차 상태를 봐야 하니까 운전석 쪽으로 가 보시면 차량은 네. 엔진 소리도 깨끗하고 요건 이제 97,000km를 튀었고요 어 실내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어 자동차 뭐 검사표도 이렇게 지금 7월에 어, 새로 받았고 이것도 이제 11년식에 7만 키로 아니 9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 거랑 비교해서 이제 차량 색상이랑 약간의 이제 분위기 톤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, 저 전면 키친이 이제 슬라이드가 되고, 어 전기 옵션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, 해드리면, 인버터 3kg에 인산철 300A. 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행 충전기, 한전 충전기, 무시동 히터, 수전, 전자렌지,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 가격은 11년식 97,000탄 베이스 차량의 실버 색상이고 어 그래서 저희가 요거 판매가격은 2300만원 이에요 제게 2천만원에 팔렸으니까 어,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좀더 고사양의 키로스가 짧은 베이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,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세요